공기나 토양 이런 것들, 식물이 아닌 것들이 런물중이원이라고 구성이 있고, 그리고 생태계의 그 서로 구성 방식되면 자존감이 따 있는데, 자존동작나자존은 환경이 생물에연 영향을 주는 것을 자존이라 나가고, 자존은 반대로 생물이 환경하게 주는 거예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상호향은 생물과 생물 생명 사이에서 그 서로 구성할 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생물 그상호이라든 이렇게 서로 구성하는 것고 또, 양는은두 번째. 라는 게, 라는 게, 고는 게, 라는 게, 라는 그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고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나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나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 게, 라는 는 게, 라는 는 게, 는 게, 라는 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게, 라는 는 게, 라는 게, 이렇게 되고, 이용을 좀 토끼하는 게좋거요한번 이렇게 해내면 데 이용을 좀하는게 좋거든요. 이용을 좀토하는게이하는게 좋죠. 이용을 좀끼게그 다음에, 그, 다시 일자니다 이렇게 되면, 다시 일자니다 라고, <웃음> 하